소원이 노이터 안녕하세요 소원이 노이터의소원이에요 오늘은 신한은행에 몰리와 함께 심부름 놀이를 해볼거예요 여기는 전체가 다시키시고 완전 말랑말랑해요 뒤에는 캐디터들이 있는데 솔그 다음에 연 북극곰이에요 연볼리 두더지에요 얘물인줄 알았는데 두더지였어요 멀리가 연보다여서 너무나 좋아요 내가 연보다에 좋아하거든요 음 그러면 바로 고고싱싱 어디 멀리가 있네요 안녕 안녕 난 멀리 엄마가 오늘 심부름하라고 했는데 무슨 심부름인지 먼저 심부름 목록부터 볼까 일단은 당 한 개네 파프리카한개 간식 한개저그하기 일단 어떤 옷을 입을까 침발벗으니까 어제나 오늘은 이 옷을 입어야지 이게 너무 동그러서 바디 안 보일 때도 있다고 자그뒤 다음에 신부등 목록을 가져갈까 통장이랑 신분증을 가져가자 은행에 가서 저금부터 하자구 안녕하세요 저금만 왔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톡톡톡톡 톡톡톡톡 톡톡톡. 톡톡톡톡 됐습니다 넷통장은 신분증은 가져가구 고 자. 물이랑 같이 그니까 얘도 예뻐요 그럼 가자 쏠변신 뚜루랄라라 어? 근데 뭐부터 사지? 음 아이스크림? 아니야 돈이 모자랄 수도 있어 아니야 이거? 이거? 이거? 그래! 나는 이것부터 먼저 살래 왜냐면은 먼저 이걸 사면은 돈이 모자랄지도 몰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여기 이 목록을 보면은 당근 한개랑파프리카한 개다 구했지? 여기 당근 한개 주세요 네 신선한 게 뭐가 있지? 어 이게 제일 신선해 보인다. 음 파프리카는 천 원. 천 원이니까. 파프리카 한개 주세요. 네. 음, 엄마가 맑은 색이라고 했어. 음,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다음에 또 올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스크림 한개 주세요. 무슨 맛이야? 아바타 그거 얘기 안 해줬네. 초코 맛이야. 네. 아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음. 일단 정리 좀 하자지. 나의 화분은 잘 있나 볼까. 초코맛 당근 파피카 아이스크림. 오늘 신부남도 역시 대단했어. 이제 자유지친데 갑자기 그냥 누 <웃음> 여러분들도 귀여운 멀리 신부름 시키지 마. 함께 재밌게 놀아보세요. 그다음 이만 안녕. 아 <듬>